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오 우징이 우징이 오랏돌 애들이 다 색깔별로 입고 왔네 그래? 나 뚜비 너보라돌이 너는 하늘돌이 해 오늘 진짜 진짜 많이 탈것 같아요 이레시난나 진짜 진짜 하얗게 할 거야 나는 저번에 호랑이 그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일단 저녁에 입을 티셔츠를 갖고 왔어 이 올라갈 이거 레시가드 입기 전까지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아 형, 아 약간 훈남 패션이네 조슈아, 진짜 아 나도 초록색 선글라스 갖고 올걸 아니 1박1일인데뭘 그렇게 싸워 가지고 왔어요? 아, 그 신발이랑 슬랙커 신고 왔어 정말 하겠니? 오늘 버스 타고 나가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다에 빠지다 가야 되잖아. 아 그래 그럼 수다 좀 <목소리> 빠질까? 수다에 빠지다. 빠지는 거 너무 <목소리> 신경 쓰지 말아 달래. 왜 그렇게 적어놓으면 우리는 더 설명하거든. <목소리> 저번에 방송 신경 쓰지 말라고 현성이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 카톡으로 이런 이런 거 말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좋을 것같아요 <같은>. 껄껄. <목소리> 아 배고프다. 아저 가서 고기 진짜 왕창 구워 가지고 내가 진짜 왕창 다 넣어 버리고 진짜, 아 진짜 아니, 내가 진짜 고기를 그냥 도겸먹 아. 도겸아. 일단 아 소금에 찍자. 아 고기구울때 아 섹시한 아 남자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럼. 아, 나아 그럼 그럼. 아나난 너무 기대돼. 서핑. 서핑이 아니라 뭐기웨이크보드웨이크보드 아 음. 가자. 가보자. 와진다 엄청 덥다. 가자. 버스 안에서 고잉. TTT 여름버섯 n o 승 h 와 재밌게 가자 <웃음> <웃음> 뭐야? 최준노아야 <웃음> <제주 미출. 웃음> 무겁다 <웃음> 아 이거 김밥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이럴 땐 김밥 먹어줘야 돼 사실 <웃음> 누가 침, 김밥 싸운 것처럼 하자 그냥 원우가 싸운 걸로 해 그럼 절대 안 싸울 것 같은데 원우 형이 어, <웃음> 원우가 아침부터 김밥을 싸 왔어 아 진짜? 오, 진짜? 아니 아침부터 김밥을 쌌다고? 그러니까 이걸 원한 거잖아 <웃음> 승아 그정도까지 아니었어 근데 지금 요 구도 뭔데? <웃음> 누가 봐도 토크 하는 구도인지 알지? 분량 뽑겠다는 구도야 어 그러니까 야. 근데 네, 그거보다 누가 봐도 지금 네 입술이 분량을 작아져가 하이콘! <웃음> 저... 저... 아 TTT를 어. 세 번이나 가네 약간 저번이 토투, 토토토였다면 이번엔 뭔가 타타타일 것 같아 피부가 타타타 타타타 <웃음> 타 괜찮다 타타. 내년엔 뭐하지? 타타타. 겨울에 이제 살터터터 멤버들 사랑해 사해송강 응, 방송하지 마또 시작했네 또 시작 또 시작 이제 누구야? 아 빨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싶다 와 짜파게티 오늘은 먹어 진짜 아 오늘 짜파게티랑 진짜 못 미쳤다 참김치 아, 네. 내가 최근에 네, 콘텐츠를 봤는데 호캉스를 가는 콘텐츠였어 어. 그 직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막다 아, 그 수영장에서 네. 놀고 다다다 여유분을 하나, 네, 하나 다음 달에 <웃음> 호텔 지원이 어, 되는 거야 사전지 음. 청소 다 우리가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네. 우지 형, 잠깐 공 한번 쏠래. 가가. 수영, 2대 2 한번 할래. 어? 아, 뭐야? 아. 응. 응, 들어와. 들어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야 나 나야 나 엘류. 아이고. 아 승관, 아 승관. 아이 그 저기 우리 오랜만에 가는데 저 우리 모바일 한번 내려놓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다. 뭐야? 미안하다. 아 이번 TTT 근데 더울 거 같긴 한데 너무 재밌을 거 같아 빠져가서 이제 막 노는 게 너무 기대된다 가자 안녕 안녕 나의 기쁨이야 행복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날씨 대박 어, 와. Yeah, 와, 여기 근데 되게 좋다. 뭐야? 진짜 완전, 여기네, 여기네. 완전 레저 바로 앞이네, 그냥. 그치, 그치, 그치. 우리 집 여기네. 여기야? 어. 여기랑 저기 같은데 어떻게 나눌 거야? 그냥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자. 야, 뭐야? 야 노래방도 있다. 일단 한 잔해. 일단 한 잔해. <웃음> 어 좋다. 맥주다. <웃음> 우와. 네, 여기 짐 내릴까? 그래 그럼 나 여기. 나 여기. <웃음> 그럼 나 여기. 그래. 정한 형이 같이 오야지 그럼 난 여기. 아 바로. 물에 들어갈까? 좋지 전... 어, 바로 웨이크 선... 보그도 바로 선크림 바로, 바로 바르고 썬크림 어디 있어? 썬크림나내거 갖고 왔어 이거 바 발라 아, 나, 나도 한번 바를래 민규야 어? 아 바로 라면 먹자는 거야 여기 아... 자리 없죠? 어 여기가 왜 없는지 알아? 왜? 여기가 단체 소파거든, 여기가 단체 소파거든. 맞아 알았어. 어 각이지 <웃음> 나랑 바로 보드 타러 갈 사람 있어? 나 가자 나밥먹어서 갖고 옷옷 옷 갈아입고 그래 난 일단 밥 먹을래 나, 나 일단 짜파이뒤 끓여 몰라. 뭐가 그렇게 몰라? 야. 몰라. <웃음> 야못 뭐 그리 거야. 못뭐 그리 거야. 짜파이뒤 끓일 아, 거야. 그냥 끓여 그래, 몰라. 빠지 못 그리고 수영장 가고 싶은데. 야 근데 빠지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빠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야 너무 빠지지 마. 아형 저기는 한국식인데 여기는 진짜 완전 미국식인데 여기 미국식이지. 여기 너무 더러워서 괜찮을까 봐. 아, 어딨어? 아야. 이제 여기, 여기 미국에서 찍어줘. 아 어, 미국에서 찍어줘 와 진짜 여행 온거 같다 진짜 차가워 왜지? 우리 형 신났죠? 아 시원하다 갑자기 아빠 왔네 <웃음> 갑자기 아버지 왔네 <웃음> 이거 뭐야? 몰라! 이거 빵인가 봐 우리 우리 저번에 산거 있잖아 살치살 사줘 살치살 삼겹살 삼겹살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밥 같이 볶아가지고 그냥 막못 먹을 거와야 우선은 우리가 굴림 만두거든? 굴려줘야 되거든 어떻게 굴려? 팥도 있고. 차돌 깍두기 볶음밥? 메뉴 이름 자체가 너무 이거 반칙 아니야? <웃음> 지금 바로 먹기? 일단 굴려 <웃음> 야, 만두 먹을 사람? 해놓으면 먹을 거야 그지 아무래도 분명히 자기들 안먹겠다 하면서 해 r e g 먹을 n 같 to get a l 야 t t l e bit of 가 little bit of a little b 그럼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도 음식을 요리를 하는 t 같아. a l i t t l 어 bit of a little bit of a l 형. 야 브루스타 없니? 아 답답해 못참겠다오야야나 힙합. 어, 어깨 귀신이 너무 무겁지? 아키다 아키야. 야너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지금 이 패션에 잘 어울리는데? 진노가 시간이 간만할수록 자아성체는 못하네. <웃음> 우리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는 거야. 진짜 어, 빠지면 안 돼. 우리 지금 빠지면 안 돼. 호시야 바로 가는 거야? 아 옷이 좋은데? <웃음> 그거 이제 거기 빠지는 순간 이제 형이 오늘 올 때부터 여기까지 올디고다 날아가는 거아 <웃음> 지금 그래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였구나 아, 지금 현석이 형의 저 불안한 눈빛 보이지? 내 거짓 생각과 안 올라갔네 <웃음> 안올라 내려온 거지 그냥 거짓 생각과 생각 안 되네 이거야 이거거든 <웃음> 민규 좋은데 그 차에 네. 찍어줄래?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다 가요 에. 걷다 할 거야? 그럴라고. 뭐 시작이 바로 밥이네, 우린. 카페라테 한 여덟 개만 끓여보려고.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덥다. 이제 옷 빨리 갈아입어야지. 계랑 찍을 거야? 근데 이거 타면은 넘어지지 않을까? 야,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응. 그데이 바지가 다 들어갔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잘가, 두 개미. <웃음> 아, 아, 아, 아, 아, 빨리 나가고 싶다. 그렇지. <웃음> 아, 왜, 왜 탔을까 이거? 비노야, 어, 이리 와봐. 아, 준비됐어, 형이. 있어? 어, 하면 어. 돼. 가, 봐, 봐, 봐, 봐. 문 나가, 여기 나가 봐봐. 아, 오케이, 알겠어. 음. 이거 레시가든 입기 전까지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어어와와와와 <�ieur�> 어, 홍시 어. 어. 어. <�ESS> 어, 형 입수어? <church> 나 들어갈래, 나 섰어 또일따따따따따따 얘들아 더운 여름에는 카프리스 아, 팬티 다 젖었어 얘들아, 덜은 여름맨 덜은 여름엔 덜은 여름엔 카프리썬 아 아레디스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아무것도 는데마 너를 생각 지워줘 너를 생각 지워줘 생각 소리 e 커져 사랑이 좀 s i 줘 그리고 빠 t 고 빠져 점점 너에게 l e t s e e c o b a y 좀 나는 나너드도트에이데 i l o n 어. 야, 신나는 노래 줄래? 은근히 진짜 신나는 노래들이 노래방에서 되게 민망해질 때가 어, 있다. 하, 가, 가, 가. 아주 나이스 빈대들. 어. 아, 지금 이건 이건 나중에 필살기야. 아, 우리 어, 나중에 네. 같이 해야 에이저, 돼. 에이스 가자. 에이스 가자. 그래. 어, oh, 춤 있다. 춤 있다. 헤, 헤. Stay, It's going down, hey! Thomas Runnin' boy, cook a n o o k a w a k e a n d d o n You know what's up, dog, dog, and Mookie d a t d Joe. 원래 나는 좀참이성이 없는 몸에 솔직한 게 좋은 걸 but you gotta know o yo 달콤하해도 좋던 착한 마나 좋은 거 착한 거는 나도 구분해 yeah. 이제 반짝할 시작도 없는 걸내생각해도 no. I think we're gonna a c t i 콤한 이... t s u 로 e about y 내 u No, no, no, 이것도 살짝 o 망하네 o no, no, n 눈앞에! no, no, no, o n no, n no, no, no, no, no, n <웃음> 레저 하려면 애들한테 어. 사이에 있는 곳으로 계단으로 내려오면 된다고 해어 애들아 레저 가려면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된대 달걀후라이 할줄 아는 사람 달걀후라이 할줄 응. 알지 네가 달걀후라이 해줄래? 금방 하지 달걀후라이 아, 무조건이야 야 정말 만족도운네 이제 버퍼문에서 못 참겠구나 진짜. 아, 지금 아예 갔어 그냥. 야, 졸려. 이거 여기도 부으면 넘치려나? 잠 와! 안 돼! 또뭐 사고 쳤구만. 아, 진짜 좀 아, 진짜. 한 번을 안안 흘리는 날이 없어요. 밥먹사러 나오세요. 야, 냄새가 그냥 아, 가 보자. <웃음> 아니 지금 그니까 멤버 멤버들은 먼저 가서 레저 하고 있는 거야? 어, 바로 갔어 아 그냥 바로 하자 바로 가자? 나안 타봤어, 보도 어떻게 타? 이거 강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형 교류하고 있어야 돼아 그래 아 호시 네. 배울 동 우리 한번 타고 오자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 가, 들어 가, 들어 가, <웃음> <야, 들어와. 웃음> 이리로 가, 이일로 가, 자리 간다 이리로 가, 이로 맞아 여기 모두지 너 해볼게 아 너무 재밌겠는데 야 하나 넘어져 넘어져. 계속 네, 넘어지 근데 넘어지는, 넘어지는 게 네가 이거 계속 꽉 잡고 있으면 앞으로 넘어진다. 아. 넘어질 것 같으면 놔. 그냥. 보드, 보드 체험하고 와야지. 할수 있을까? 야 보드 야 보드 도겸이도 해. 할수 있어. <웃음> 여러분 식사하세요. 드시고 싶은 분. 계란까지 올렸어. 와우. 계란 누가 했어? 내가 했다. <웃음> 이거 100점? 그냥 조금만. 그냥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뭐야, <웃음> 짜파게 티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근데. 아너 진짜 파게이팀 최고야 진짜 진짜 최고야 헤이 <목소리> hey, 바이비들 따란 딴딴딴. 김치야? 김치 오예 김치를 들고 오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노래를 <목소리> 부르는 건데아 <목소리> 진짜 시간 지나면 좀덜 저어지려나?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덥지 않냐? 그래? 저게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냐 너? 난 몰라. 야 저쪽에 잠자리 들어갔어. <웃음> 잠자리도 잠자야지. 잠자리 잠자리가 여기면 안 되지. 잠자리에 잠자리가 있네? 응. 야, 잠자리는 잠자리. 잠자리는 좀 제주행을 좋아해요. 뭐라고? <웃음> <웃음> BPL이야? <웃음> BPL 그런 식으로 녹이는 거야? 몰라 그냥 그냥 막 해보는 거야. <웃음> <웃음> 거의 거의 김국각 <김무역> 좋아한대. <웃음> <웃음> 아, 다이어트 만 해야겠다. 그 먹는 게 다이어트 그만 해야겠 아... 지금 빠진간 멤버들 있는 거지? 응, 그 사람, 그 멤버들 배안 고픈가? 그가 그러니까. 아예 알았어요, 살겠지 뭐그 멤버들은 경험이 충분해서 이미 밥을 계속 김발을 먹더라고 레저 할때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혹시? 바나나보드를 타면서 무지개가 입에서 나온 것 같아 같이 빠지면 또그 맛이 있는데 무슨 맛? 어, 빨간 맛? <웃음> 야, 만두 맛있냐? 그걸 그걸 맛 없나보네 빠지를 갈까? 아니면 여기서 놀까? 빠지 가야지 지금 헤갈있스트 가야 돼 가자 가자 그러면 오늘 빠지 갈 준비가 아예 안 됐지 지금? 왜? 신발이 지금 이건 아니지? 슬리퍼 없어? <웃음> 멍청해 멍청하고 우리 같이 빠지 가자 <웃음> 형 선크림 잘 발라 나 걱정해주는 거야 <웃음> 형 사회 걱정해주는 거야 어, 뭔가 뭔가 막 물에 벌써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노래 부르고 싶어 언우형 가자 둘만 응. 놀다 가자 나언우형 놀이 리고 놀, 놀, 놀고 올게 어디 가게? 빠지 바로 빠지? 웨이크 타러 갈래? 형 빠지네 아예 처음이 거든형 빠지가? 어 할래? 갈래? 같이 가자 뒤노 네. 웨이크 시작해야지 오늘 응? 웨이크 보드 그냥 기분 좋은 노래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산뜻하고 어. 지금 이 날씨에 맞는 어. w e d o d o w e d o s e b a r a t d o w e d o s e b a e e o w e d o 맨에서 잡아 너무 덥다 형. 애, 물 노래하러 갈래? 그럴까? 응. 번호 너가 치우는 거 걸렸어? 아니 아니. 그냥 하고 있어. 아 지금 좀 나른해서 제대로 못 넣을 거 같아. 렛츠 고. 생각하자. 또 번호는 또 혼자 있겠는데 또. 아 잠깐만 근데 나 하면 없어. 번호이 여기 없잖아. 재밌어. 재밌어. 멤버 들진다아 난... 이거 재밌을 수가 없다. 이 없을 수가 없어 야 저거가 도다 빠지는 거아니야 제일 뭐가 재밌어요? 팡팡으로 가자 팡팡으로 가겠습니다 네. 애들 안 오면 은 저희 먼저 출발해도 됩니다 야 같이 가! 몇 명까지 돼요? 네 명이요 네 명이요? 야 가다 주나 여기 손 흔들어 얘들아 우와 처음 타봐요 처음 타는데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실내소핑 한번 타봤어가지고 아, 그럼 뭐 이러고 바로 쇼... 우왁!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야, 야 누구 생기라고 했 <웃음> 야! 어 새끼야. 으아! 으아 <웃음> <웃음> 나쁜 사람들 <웃음> 아 이제 끝났다 <웃음> 야이분로 우리 떨어뜨리려고 한거어코스 <웃음> 형. 어 잘하네 호시 잘한다 <웃음> 노래 불를래 네. 니네? <웃음>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말 없이 약속할게 그대 는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못 흔나 지금 외사하며 작은 입마춤을할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기고긴 시간 속에 대수많은 저... 그 사람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미안해, 오, 말고. 이 넓은 세상 위에 그길고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댈 만난 걸 감사해. 이 노래 너무 좋아 사인해주세요 노래하실 분 응. 발바닥에 사인해주세요 네 여기요 <웃음>